운동 루틴은 하루는 등, 어깨, 다음 날에는 가슴, 다음 날은 이두, 삼두. 월요일이랑 금요일은 무조건 하체 운동을 하고요. 운동은 3시간에서 4시간 동안 운동을 합니다. c u I don't give a fuck what you say. Yeah, I'm h e my way. You can go kick o c k s m a stack bricks up Build what I want kind of to make y I got a lot of shit to say So I'ma do this everyday I'll be writing things until I'm fucking buried in my grave see... <웃음> 이렇게 렇게 <웃음> 이렇게 안어 알고 있어? 언니 Notes, Notes, 아. 계속 나오는 거야. 너도 한번 올려 아 그러니까. <웃음> 마이크야 ]《야. 이거? 이렇게, <웃음> <radio> <웃음> 이렇게 봐 네 셋이 같이 하 봐. 야, 봐. m u l t i m w o r s h i 풍이 아니, 고니이랑 아니, 다른 말이야 니 아니, 아니, 럼 뭔데? 니아이 아니, 면 똑같은 거니거니아 아니, 아니, 아아이아 내가 다 아니, 아니, 아니, 도한번해 이렇게 니아 이건 니머니아 이건 내아똑아 아니, <웃음> <나도. 웃음> <laughs> <laughs> and i don't really care what you think of me respectfully you can kick rocks if you think you're fucking better see i will outwork you turn you to an enemy hurt you so bad that you're gonna need some therapy right. i got the motherfucking recipe i've been cooking up hits i'ma leave a legacy you'll be looking small when you stand it right c h e a p next to me i'm 5'10 bitch put up 10 feet not cause i don't t a e fork what you say yeah i'ma do shit my way so you can go kick rocks i'm a I build what I want to make Cause I don't give a fuck with 잊어버렸어. 이 <웃음> 되면요. 알려주는 거겠다. 몸에 짱고 싶어요. 잘 돼야지. 싶어요. <웃음> 잘 돼야지. <웃음> 니소 엄마예요. <웃음> 그래좀 아. 설렁해야지. 둥보예요 아, 하이. 하. <웃음> 네 개! 아... 다섯! 아... 식단은 아침은 120g 밥이고, 그 밥이거든요? 밥 120g 이랑 반찬이랑 같이 먹고, 저녁은 닭가슴살 한 팩, 감자 120g 먹고, 중간에 배고프면은 프로틴바를 먹고요. 이건 제가 식단을 따로 찍어서 어떻게 하는지 올리겠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자존감도 정말 많이 낮고 남들이 보기에는 활발해 보이고 잘 웃고 사람들이랑 금방 친해지는 것 같지만 실제 성격은 부끄러움도 많고 내향적이에요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 쉬는 게 돌이 있는 것처럼 불편하고 모든 게 불안하고 제가 엘리베이터를 탈때 습관이 있어요. 제일 먼저 보는 게 있거든요. 비상벨 버튼을 먼저 봐요. 갑자기 뚝 떨어지면 어떡하지? 멈춰버리면 어떡하지? 길가의 맨홀 보면 은저 갑자기 확 빠져서 추락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웃음> 무슨 일을 도전하는 게 불안하고 과연 내가 잘할수 있을까? 나는 할줄 아는 게 없는데 이 생각에 괴롭고, 힘들고 정신과에 가서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쉬는 게 불편하다고 해서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두복 남았고요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때나 심장이 터질 것 같을 때만 약을 먹어요 매일매일 복용을 하면 제가 약 없이는 못 살까봐 의존을 너무 많이 할까봐서 조절을 하면서 먹습니다. 정말 심장이 터지고 숨쉬는 게 힘들 때만 복용을 하거든요. 제가 정신 진단을 해봤는데 우울, 불안, 초조, 강박 이런 게좀 높게 나왔대요. 뭐 예를 들어서 의사가 당신은 며칠 밖에 못 삽니다. 라고 하면은 눈을 떠, 눈을 안 떠도 아쉽지도 않고 할 만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밤에 불을 전부 다 끄고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안 했거든요 헬스장에서 일을 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할수 있다고 말해주니까 힘도 나고 기운을 점차 차리게 되더라고요 힘들어도 운동을 가게 되고 가기 싫어도 운동을 해야지 생각하게 되고 지금은 골프장에서 일을 하는데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처음으로 들은 말이 너는 무엇 하고 싶니? 꿈이 뭐니? 라는 질문을 들었어요 그 질문을 듣는데 머리를 한대 세게 맞은 것처럼 좀 갑자기 땡 하더라고요 그냥 내가 정신적으로 힘든 것만 생각하고 나를 잊고 살았구나 나도 분명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이렇게까지 정신적으로 힘들어 한 적이 없었는데 하는 생각에 진지하게 내가 뭘 하고 싶은지 꿈이 뭔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중국어 HSK 시험을 네 번을 봤거든요. 네 번? 4번? 네 번을 봤는데, 볼 때마다 어지럽고, 듣기는 들리지도 않고, 손이 달달달 떨리고, 분명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심장은 터질 것 같고, 글씨는 하늘에, 하늘에 붕붕 떠있고, 시험을 보고 나서, 나는 왜 이럴까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청심환을 먹고 시험을 봐도 똑같더라고요 도전을 해도 안 되고 좌절하고 어차피 시험을 또 본다고 해도 결국 똑같을 텐데 피하기만 하고 숨기 바빴습니다 이제는 유튜브로 제가 달라지는 모습과 변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고요. 분명 저처럼 용기 없고 정신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이어트하면서 몸의 변화랑 HSK 다시 준비해서 공부하는 모습,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고 골프장에서 회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고자 하는 걸 선택을 했으면 죽도록 해보라고 지금까지 살면서 죽도록 노력해 본게 있냐고 미친 듯하면 기회는 주어진다고 나또 힘들어 봤고 좌절도 해봤다 미친 듯하면 기회는 주어진다고 죽으려고도 해봤는데 죽도록 하나만 열심히 하니까 기회는 주어진다고 그 말에 제가 용기를 받았고요 진짜 음 용기를 받아서 이렇게 시작하게 이꼭 시작하는 것까지 되게 저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거든요 그 말씀에 저도 아할수 있다 어? 나도 내가 생각하는 거 진짜 할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용기를 얻었거든요 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해 주신 그 회원님한테 정말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웃음> 저를 항상 챙겨주시는 몸짱 언니 몸짱 언니는 정말 음... 그냥 정말 너무 너무 고마워요. 몸짱 언니 없었으면 운동하는 거그 자체가 재미도 못 느꼈을 거고 흥미도 못 느꼈을 거예요. 너무 너무 감사하고 몸짱 언니는 정말 몸짱 언니한테 정말 정말 감사하고 골프 회원님 분 중에서 세일하고 치킨 쿠폰 보내주시고 골프장에 그 골프 연습하는데 이제 골프 장갑도 사주셨거든요. 할수 있다고 항상 저한테 할수 있다고 할수 있다고 해보라고 용기도 주시고 저한테 용기 주신 분들한테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제가 시작할 수 있다는 그 자체를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제 제가 차근차근 하나씩 해나갈 겁니다 버티고 이기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이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말주변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카메라 키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제 마음을 잘 전달할, 전달하고 싶어서 이렇게 써가지고서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정말 저를 잘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